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BSC 뉴스의 공동 창립자인 이 벤이라는 고 하는 사람이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 어, 매체를 또 다루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이분이 이제 파이네트워크 코인을 본인도 직접 채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BNB 체인의 이제 파이네트워크도 이제 뭐 상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 가장 핫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볼 거는 파이네트워크의 파이네트워크가 벌써 이제 2022년도 다 가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어, 가지고 있는 생각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가격적인 예측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이나 그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어 1파이당 뭐 314,159달러를 어 이렇게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그게 너무 현실 로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에 나타날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이상적인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선 첫번째로 볼 것은 btcc 거래소입니다 여기는 선물 거래소죠 어 여기서 보면 현재는 지금 가격은 아직 오픈메인넷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았고 어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 가격적으로 어 는 이제 제로다 다만 파이코인이 현재 어,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 물물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동남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파이쇼핑몰에서 10에서 20달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 쭉 내려가서 파이네트워크의 가격 예측 자 일단 2022년 다갔기 때문에 어, 현재는 파이 네트워크 코인은 0달러의 가치다, 가치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어, 최근에 뭐 찌라시로 이제 그 10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에 어, 그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찌라시들도 돌기는 했지만 어, 어디까지나 찌라시였죠. 어, 그래서 일단 2020년 다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가격 예측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자 2023년은 암호화폐 산업이 윈터기에서 약세장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반등하는 회복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파이코인도 이 붐에 따라 가능성이 를가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할 수가 있다 어이 시기에 만약에 상장된다고 라 하면 이, 이런 시기에 된다는 거겠죠 그걸로 봐야지 이게 사상 최고치로 상승한다는 말은 좀 애매하네요 어찌됐건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 기업과 사업자가 결제수단으로 파이코인을 선택을 할 경우에 가치는 0.5달러 정도로 이제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이것으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과감하게 파이코인 가격 예측은 2023년 연말까지 어 채굴 가능한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까지 치솟는 것도 볼 수는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5년에는 파이코인의 가격은 어, 전년도 대비 추가 더 상승을 해서 1달러를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과 거의 동일할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상과 달리 어, 현실적인 어, 여기서 보는 예측 가격은 1달러를 웃도는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두번째 여기는 첸젤리 거래소 인데 어, 여기를 이제 보면 아까 전에 봤던 btcc.com 여기 거래소는 글로벌 랭킹 91148위구요 어, 여긴 독일, 뭐 본사가 독일과 영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위는 이렇게 낮았어요. 샌젤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여기도 거래소이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는, 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래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랭킹이 7308이고요. 여기 본사는 중국, 홍콩에 이제 이렇게 중국과 홍콩에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음, 일단 여기서 가격 예측한 거 2022년에서 2027년까지의 파이네트워크 그 가격 예측 어 이게 기사가 12월 2일에 날 업데이트가 된 건지 오늘 날짜에 업데이트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건 내용을 보죠. 자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단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2022년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년부터 보죠. 어, 여기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다. BTC와 c 어, 비슷한 내용이고 어, 여기에 음, 2023년도에 어떤 여기에 이제 해석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되었냐면 여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일단 연동을 해놨는데 일론 머스크와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이제 어, 그러니까 일종의 말로 그 광고를 일단 대제적으로 하다 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추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과대 광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 파이코인의 가치에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2024년에도 파이코인이 계속 어,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2025년도에 보면 여기도 이제 그 2023년도와 같이 무리 유명 인사나 대기업이 눈에 띄게 되면 파이코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잠재적으로는 1달러 수준에 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7년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2027년에는 어까지 이제 그이전까지 계속해서 가격 가치가 이제 오르다가 2027년에는 어 이제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어 다만 이때까지도 채굴은 유지가 될 것이지만 반감기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한 개의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어 이런 시간적 소모 그리고 채굴자 수 증가 등이 이러한 것을 상실시킬 수 있을지는 어,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석 좋은 전망은 어, 아닙니다 다음 거를 보죠 어, 다음은 비즈니스 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어, 랭킹이 47,947입니다 글로벌 랭킹이 전체의 전 어, 수백 개 국가에서 있는 모든 사이트의 랭킹이 47,000 등이라는 겁니다. 해당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사는 미국의 아리조나에 이제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그 거래소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나 금융 그 코인을 포함한 다른 금융과 관련된 여러가지들을 이제 게시를 해주는 내용을 언급하는 뉴스 매체입니다 어, 기사는 11월 9일날에 올라온 글이고요 파이코인의 가격 예측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은 일단 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 2020, 근데 2022년 말에 어, 뭔가 깜짝 소식이겠죠 이거는 뭐 파이코인이 바이낸스 그 아까 맨 처음 봤던 BSC 뉴스처럼 어, 깜짝 바이낸스나 이제 크립토닷컴과 같은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은 약 2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시작을 할 것으로 어, 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23년 말까지 파이코인이 어, 사용 사례를 개발하면 이라고 봐야 되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생태계 확장이라고 봐야 되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추가 확장이라고 보면 코인당 5달러에도 거래가 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2025년 말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어, 잘 짜여진 마케팅 전략과 강력한 성능으로 2025년 파이코인의 예측은 가격 예측은 60달러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거래소 등에는 어, 가치를 낮게 둔 반면 어, 이런 그 코인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주는 매체에서는 오히려 높게 평가를 어, 하고 있네요 어,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